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웃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항상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이중적인 어떤 은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사는 나도 아시지만 진짜는 포장된 은혜를 다 뜯어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다부셔뜨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내면에서 죄성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 살,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고 해도, 주의를 지키는 목적과 의미와 사실상, 어,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지키고 겉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편안할 때는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편안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된다 그것이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은 아마 열받을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내 안에 쌓여있는 부패와 음란과 내 안에 있는 죄선과 싸워야 되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위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런 것을 항상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편안하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편안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수시로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예언을 하고 때로는 투시도 하고 방언통역을 했는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다들 원하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위치 확인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확인 누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확인 받는 것보다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죄도 감추지 않으십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 죄가 드러나고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드러나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살수 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살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신앙 양심이 찔려야 우리가 해결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진단을 들어가고 누구에게 가서 머리를 대고 안수기도를 받고 영이 열어져서 그런 진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현명한 기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가끔씩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담해 달라고 전화 연락을 미리 하기도 하고 문자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참으로 복잡한 그 상담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오셨는데 그날 밤에 상담을 한다라면 내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목사님 신용은사가 있다면서요 목사님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목사님 불의 사자라면서요 내가 무슨 사자야? 어흥거리게? <웃음>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니요 나는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별볼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기도 이제는 막 지겨운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오면 무슨 만사용통이 다 되고 먼저도 다 풀어주고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옛날에 여러분 그 간증 들었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병을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그런데 숙소에 가서 보면 그분이 곱불에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열이 막 오르고 그 숙소에서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오고 그래가 거기 숙소에 뭘 사가지고 오고 내가 고침받아서 치료받아서 막인사드려도 오고 선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다 기절하고 놀라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까지 감기 하나 열병 하나 치료하지 못해서 기침 하나 꽂히지 못해서 당, 당신은 계속 기침을 하고 열이 오르고 감기약을 먹고 또뭐 어, 어, 그 진통제를 먹고 당신은 그러신다니 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도 자기의 눈에 안질이라고 하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고쳐주요 근데 그런 분도 집에서 성경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감기 하나도 내가 다루지 못하고 기침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열병 하나도 내가 다루지 못하니 하나님 좀 살려 주십시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코막히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 코 뚫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영혼이 없는 아멘 말고 진짜 여러분 코 한번 막혀보세요 미쳐요 미쳐 눈이 안 보여 보세요 그때부터는 낮이 밤이 되는 거예요 낮이 밤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콧구녕을 두 개로 뚫어 놨으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가 막히면 하나가 뚫리고 또 하나 막히면 또 한쪽이 뚫리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기도, 시작을, 기도 마무리할 때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신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주시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목사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병을 다 고치겠어요 병을 다 고친다고 의시돼서 괜히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요 상담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날 교회 와서 주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상담받을 모든 문제에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교와 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견은 은사로 표현하면, 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요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또또한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지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또다 풀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말씀으로 안 풀어질 때는 또 우리가 기도로 풀어야 되고 운사로 풀어야 되고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끄시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위치와 신앙의 정체성과 내 방향성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옳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또 기도를 해도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푸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부르짖어서 막 2판 4판으로 막 강력하게 기도해야 확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이것저것 안 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쓰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딱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다 하나씩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 필요하다 예, 이스라엘 에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고 정신적인 지주예요 하나님은 에루살렘에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을 향해서는 천혀 이스라엘아 에루살렘만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특별히 에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성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편안할 때는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점점점점 점점 타락해 가는데 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지? 눈앞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전부가 아닌데 물질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수대에 걸쳐서 임금들을 섬기고 모시고 영적 조언을 해줘던 이사야가 한평생 쉴틈 없이 그런 것과 싸워요. 왕의 영적 상태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왕에서부터 밑바닥에 사는 예루살렘의 평민들까지 이사야는 다 관찰하는 거예요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지 아니한다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면 쫙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이사야는 한평생 이런 것과 싸워야 되었어요 교만과 싸워야 하고 부패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내면을 가지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 14장에 사탄이 정체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으며 어떻게 해서 교만했으며 어떻게 해서 스스로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저주받아 떨어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는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다 보여줬어요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주의 종들이 어떤 종들이 없느냐 엘리야 같은 종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엘리야 같은 종도 필요하고 엘리사 같은 종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왕이 엘리사에게 가서 왕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으로 의 나라의 진로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다 물어보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쫙 번져서 우리나라는 기도의 종 엘리사가 있으니 엘리사 위의 선배는 엘리야가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우상 숭배자를 다 쓸어버렸는데 엘리사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올때 엘리사가 기도를 완전히 통달해서 왕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에 매복시키고 이쪽에 매복시키고 매복시키고 매복시키고 삼국지에서 유비의 책사 제갈공명이 있었는데 그런가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모사를 다 하고 책량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적인 것도 딱 보면은 인간의 심리, 다른 나라의 군주들의 상태를 훤히 아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거기다 더모로 하나님이 더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받았던 여 선지자 투브라 선지자도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역사를 그렇게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한번씩 기도하면 다 보고 안전 자리에서 천리만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랍나라에서 쳐들어온 것도 알고 군사들이 말하는 소리, 발자국 소리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들과 책사들이 비밀리하는 것까지 귀로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숨새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이 언제부턴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죄의 오염이 되고 주의 종들의 내밀과 뒷걸이에 성행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곳으로 전락하고 겉으로는 멀쩡한 예루살렘 성인데 뒤로는 다 썩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겉으로는 옛 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뒤로는 다 썩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믿은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믿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도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지금도 예루살렘 도성에 타락했지만 앞으로도 타락을 해서 박살날 것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오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슬픔과 답답함이 여기에 다 깔려있어요. 예루살렘이 변질되었다.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창기같이 변질되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되는데 정조관념이 사라져 버렸다 믿음이 있었어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서양 사람은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서 다 적습니다 다 적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쓸 때도 계약서에 뭐 집을 예를 들어서 집계약하는데 못을 뭐 몇개 박으면 안 된다. 못 박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약속의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은 하,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내가 믿어. 저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에 감정이 괜찮은 사람이야. 어, 느낌이 좋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비롯한 동양 사람들은 큰 모습으로 느끼는 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무슨 일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거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루살렘 성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다하지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은아이겠고 특별한 도생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깨어서 기도하라 다만 죄 모든 문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으로 살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내게 엎드려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겠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만큼 실질적으로 잘 살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자꾸 의지 합니다 그리고 창기처럼 되어버립니다 뇌물과 부정이 오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영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있을 때는 거짓된 사람이 없었는데 모두가 다 정직하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정직함이 약해지고 신실함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집 자식을 나무랍니다.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그 무슨 어디야, 안산이야, 어디야, 무슨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 저저 저 무슨 무슨 뭐 햄버거병? 네? 햄버거병 무슨 참그네살 다섯 살 여섯 살 아이가 평생에 그감염되 평생에 투석을 받아야 된대요 지금부터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평생에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이든, 유치원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누가 잘못을 해서 상한 음식을 먹든, 음식이 질이 떨어지든, 그래서 그 어린 깐난아이들이 평생에 투석을 한다고 생각해세요 황홍성 집사님, 투석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죄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가족의 죄 자녀의 죄 부모의 죄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 먼저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다 책임을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더 간섭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건만 너는 왜내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네 마음을 나에게 타오 너 중심을 나에게 타오 내가 내네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네 안에 분노와 질투와 세상의 욕심과 어떤 보복과 이런 것들이 꽉차고 있습니다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자 그래서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예루살렘이 변질되는 요인은 뭐냐면 순수성이 이제 떨어졌어요 은혜에다가 불순물을 섞이면 색깔이나 광택이 죽어버립니다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24K가 있고 18K, 14K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수성에 따라서 18K가 되기도 하고 24K가 되기도 하고 14K가 되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순수해야 맛이 있는데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든 것도 진짜 오리지널 포도주를 주림이 맛을 내셨어요 그래서 어, 모든 관계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등하히 하는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자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의 문제는 너희들에게 는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야지 조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유다를 예루살렘 백성을 크게 크게 육성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자꾸 가고 있다. 3절에. 짐승은 자기에게 먹이 주는 주인을 아는데, 고마우면서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동물에서 동물, 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 호랑이를 훈련시키고, 악어도 훈련시키고, 말 못한 짐승은막 사나운 짐승 훈련시키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어떻게 훈련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는데, 먹이 시간에 맞춰서 그 사나운 맹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쪽으로 오면 맹수들이 오면 또 무하나 던져주고, 불, 불, 무슨 불 모양의 무슨, 어, 그 테두리가 있는데 불 붙여놓고, 먹이를 가지고 유혹하면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일 때가 되면 짐승들이 말을 듣는데 그래서 통과하면 또 뭘까 던져주고 던져주고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가정한가정 에루살렘 도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렇게 훈련시키는데 조금 지나니까 훈련이 이제 싫은 거예요 짐승과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다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기 싫다 천국은 멀리 있고 천국을 아무리 백번 천번 출입했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이 없어보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끔씩 연예인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간정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운행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정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연예인 프로에 나와 가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술 선전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나면 기절을 합니다. 그럼 그 그런 사람들이 과거 은혜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간증은 지금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철야기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일부가 지금은 완전히 이방 사람처럼 세상처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수준을 소나 나기보다 못하나 짐승보다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들먹이는데 실상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돼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을 안 믿는 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타락한 에루살렘 성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도 우리는 반드시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탄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출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부모가 장노님이니까 부모가 목사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집사하고 권사니까 자식들도 영적인 자녀가 나오겠지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각자가 성장하면서 많은 고난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세상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새벽기도 갔다 새벽기도 같던 인간이 교회의 모든 제도를 기독교의 모든 제도를 공산주의 제도로 다 바꿔버려요 음, 그렇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출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작 출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 속에서 결정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나 지금은 성령 시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까지 고집부리고 세상길로 나가면 불신자가 되는 거. 각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기가 우리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 심령 속으로 팍팍 파고 들어가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나는 은혜 떠나면 죽는다 나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너의 자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너의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믿음의 자세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들을 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준비된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은혜를 확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현신의 권사님 감기고, 불에 걸려서 기침하고, 막 가래가 끓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거 아니겠어요. 네가 아무리 능력과 신의 은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병을 다 고쳤다 할지라도, 사랑했으면 소용이 없다. 성도들이 찾아온 사람이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침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질병 하나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받고 상담할 내용이 다 회복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너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술하면 되는 거고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악을 쓰면서 울면서 불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하나님의 탄식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으로 파고드는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니 감사합니다 주님 겉모습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내 안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갈갈이 찢겨 놓게 하여 주시고 내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오늘 깊이 깊이 새겨들어서 이 밤에 기도로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